咪个 a 손가락에도 <웃음> 뭐 냄새 나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션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글로우 투어를 예 가는데요. 네. 여기도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출국을 하기 전에 저는 출국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항을 살펴보고 있어요. 아, 그래. 어? 안녕하세요?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시죠? 왜 키고 계시죠아 지금 제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뭐 벗어도 껴도 상태 안 좋은데. 어, 안녕. 인사해주세요. 안녕.